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것은요 바로 카드 관리에 대한 꿀팁 세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노래가 끝나기 전까지 모든 팁들을 전수해 드리고 저는 물러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카드를 어디에서나 가지고 다닐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뭐 이런 곳들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카드를 막 만지고 싶어요 하지만 그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카드를 만지기 전에 무조건 손을 한번 씻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여두시면 은 카드를 굉장히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카드를 오래 못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야! 나 카드 한번만 빌려주라 라고 하는 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줄 때는 무조건 카드 하나 버린다고 생각하십시오 어, 여태까지 뭐 정말 막말을 한것 같지만 어, 조금 더 진지하게 돌아와서 어, 여러분들이 카드를 쓰다가 조금 카드가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카드 키스에 카드를 넣어주시고요 이런 재습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옆에 이렇게 둡니다 카드를 이렇게 씁니다 쓰고 한 30분 정도 지나요 그러면 다른 카드를 꺼내서 쓰십시오 어, 우리가 떡이 된 카드를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 떡이 된 카드들은요 무조건 카드를 그냥 손에 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카드 케이스에 고이 넣어서 이렇게 버려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카드 관리하는 꿀팁과 떡대기된 카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아, 여러분들이 모르는 꿀팁이 있었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